그 비효율적이다 또는 음... 위험할 수도 있다 네. 해머가 좋은 예이다 하지만 네. 그 해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다 네. 그래가지고 that they a 그래가지고 그거에 불이안 좋은 점에 익숙해지고 네. 그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것에 그안 좋은 점과 불편함이 존재한다 해도 네. they may even be incapable. 그, 그, 그들은 또한 이것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해머가 different, h e r e is no social... 그 사회적인 압박이 없다. To produce... 네. 그... Introduce f c t no... 참시... 야 효과... 효, 효율적인 참신함과 효율적인 참신함을 도입할 그런 사회적 압박이 없고 네. 문제도 없다. No m a t t e 그 디자인이 얼마나 안 좋을지 몰라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사회는 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네. 숙련된 그 비서에 대한 사례를 말했다. Who oh, had we q u a e 그 다시 재증명했어야 했는 그 자신의 능력을 테이킹을 다 새로운 부서로 그 이동했을때 그렇게 타이핑 테스트를 보면 타이핑 테스트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다시 증명해야 한 그런 비서의 예시 그내 뒤에 있는 뭐한 여성 임원이 나에게 질문을 제기했다 그거 말그다 남성 남성 임원이 그거 말이다 하더니 여자 you know? 내가 그녀에게 타이핑 테스트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녀가 타이핑을 할수 있는지 아나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의 요점을 반복했다 그거 뭐 숙련되고 뭐 베테랑 이 비서들 그그가 그녀가 책임 있고 그다 프로프 로 프로의 위치를 갖고 있다는 증 프로의 위치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그런 비서는 다시 그 조그만 사각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그녀 자신을 다시 증명시킬 필요가 없다 단지 m a k 무그 단지 자리를 이동시 했다는 이유로 진보를 위해서 그 동물들을 광고에 이용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그들이 다소 아그 뭐냐 인간처럼 보이느냐 마느냐이다. 인격화된 그러한 묘사는 쓰이고 난다. 그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약간 서투른 어색한? 익숙하지 않은 그런 주제들을?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려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대중을 향해 그 다가가기 위해서 그 제작된다. 비터비 인공인지 전문가는. 이거 생각, 빅데이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유사성, 이미지 유사성 같고. 먼저, 그는 우리에게 요청했다. 아이콘 홀, 홀스의 상징을 상징해보라고. 음. 이몰 뭐 라스카스에 있는 벽, 벽화에 있는 음. 홀스를 상, 생각해보라고. 이 시대에 듣고, 구석해졌다. 언제 이랬던가 음.